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장에 속속히 내놓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가의 암호화폐라 불리는 h d 을 소개합니다. h d 은 현대 BSNC가 개발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암호화폐입니다. 대중적으로 현대코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일각에선 h d 을 현대코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코인이라고 하면 마치 현대자동차그룹이나 현대그룹 전체가 이 코인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할 예정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데 사실 현대가 전체가 해당 코인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또는 현대그룹은 h 닷과 별도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그룹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d 은 현대 BSNC의 정대선 사장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정 사장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블체인의 전삼구 대표와 협력하여 h d 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축구에서 ICO를 진행해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자금을 확보했는데 해당 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역대 ICO 투자 자금 규모 중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h d a 은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 접목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효율성 및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확인, 매핑 사물간 거래, 그리고 초저 비용의 거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h d a 사용자가 집안 내부에 들어서면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연결된 각 기기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각 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록돼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h d a 으로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스마트홈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로 인해 발생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신뢰 기반의 P2P 네트워크 체계로 보완하는 건 역시 포함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H닥이 올해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용 클라우드 기반 b a a s 솔루션을 구축해 시장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었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가칭 H 포인트를 선보이며 향후 현대 계열사에 적용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암호화폐 활용성을 높여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죠. 물론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아직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차 등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여러가지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전체 현대 계열사 내에서도 H 포인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포인트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스마트홈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향후 선물 포인트 서비스와 연계해 손쉽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관리하고 재투자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 P2P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d 디앱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용 솔루션 제공에도 적극 나섭니다. 이미 h d 메인넷과 d a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노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개발을 마쳤으며 이번 달 안으로 시장에 공개한다는데요. 여기서 브릿지 노드는 메인넷 코어와 d a 파트너 메인넷의 사이드 체인 코어를 연결해 컨트랙트를 다루는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을 식별하는 프라이빗 키를 포함하고 있어 h d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컨트랙트 소유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컨트랙트의 감사 추적이 가능한 만큼 신뢰성과 확장성을 내세워 뒤에 파트너를 늘려나가겠다는 게 h 치닭의 목표라고 합니다. h 치닭 측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은 이미 두 건의 개념 증명을 마쳤으며 상반기 중네건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클라우드 사업자와 제휴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H. 플랫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블록체인 이즈를 모두 만족시킬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